사사하게도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교가 어떻게 왜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제대로 길을 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한국내 화교는 1882년 이모군란과 역사를 함께합니다 청나라군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고 이는 화교 상인들이 조선땅에 정착하는 계기가 됩니다. 2년 후인 1884년에는 인천에 중국 상인들을 위한 치해법권 지역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차이나타운의 시초이죠. 이때부터 서민들의 대표 외식 메뉴 짜장면의 역사 또한 시작됩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 따라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고래를 잡았... 저한테 왜 그랬어요? 화교들은 주로 조선의 옷감이나 직물 토산품 등을 중국에 가져다 파는 식의 무역업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짭짤하다 해 1923년에만 화교들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이 현재 화폐가치로 1,000억 원대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국내 정착 후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수 있죠. 우리 사람 돈 많다 해 하지만 100년이 넘게 흐른 현재 그들의 입지는 어떤가요? 국내에서는 짱깨라는 비속어로 불리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보다 좋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그들이 싸질러 놓은 똥이 있으니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옛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겪어왔기에 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다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가며 그들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졌습니다. 때는 1931년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수로공사에 힘쓰고 있던 조선농민들 어이 김씨 빨리하고 새참이나 때리자고 알아서 최씨 때리나던 새참은 안 때리고 지나가던 중국인 죽탱이라도 때렸던 걸까요? 농민들은 중국 관원과의 충돌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 이는 또 다른 민폐국 넘버2 일본이 배후였다는 설도 있는데요 대규모 화교자본이 조선에서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걱정한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손을 써야겠다고 생각해 장난질을 했다는 썰이죠 아무튼 다행히도 조선인 사망자는 없었고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어갈 법했지만 얍샤란 방사능국 일본 영사관에서는 하이! 중국인을 위조선인 다수 사망했으믄이다 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당시에도 기대기는 존재했던 조선, 걸까요? 멈춰! 멈춰! 조선일본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호회로 발행하게 되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바로 배달의 민 예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중시했던 민족, 조선인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분개했습니다 이는 곧 전국적으로 화교에 대한 배척 운동을 개시하게 이르렀고 동아일보에서 우보를 날리는 기사가 나가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죠. 전국에는 200여 명이 넘는 화교가 사망하는 파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도했던 조선일보 기자는 정정 보도를 발표한 다음 날 피사되었으며 이는 당시 불량배를 매수하여 폭력 행위를 조장하고 거짓 정보를 흘린 추락한 일본 특무기관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전에도 다양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화교가 국내에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6만명이었던 화교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2만명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쟁에서 서로에게 총을 겨눈 사이다 보니 당연스레 교류는 단절됐고 모국인 중국과 무역망을 형성해 수익을 내는 화교의 전통적 사업모델 특성상 화교에겐 치명적이었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교류가 다시 시작됐으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설 자리는 더욱더 좁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죠.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대한민국은 정말 돈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이 당시 중국 자본의 유입은 절대적으로 막아야만 했었죠. 만약 이때 중국 자본이 국내로 제대로 침투됐다면 사회 전체가 병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이때 시기적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 유지를 위해 화교가 가진 현금을 빼앗고자 통화개혁을 준비합니다. 당시 현금 보유를 선호했던 화교들은 상당량의 자본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수면위로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이를 타기사마 시작된 통화개혁은 화폐가치를 1분의 0 1로 절하시키고 개인 환전액을 제한함으로써 하루아침에 그들이 가진 현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죠. 마치 여러분의 주식처럼 말이죠. 안 이로 인해 화교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상당수의 화교들은 자산을 처분하고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토지소유금지법을 통해 화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들 소유의 땅에 대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응 안해줘 돌아가 를 시전한 정부의 화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헐값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각종 토지관리법을 화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수 없게 막았고 그들의 성장을 억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서원 사건입니다. 아서원은 1907년 화교 서광빈이 개협한 중식당으로 유력 정치인과 대통령의 자치가 묻은 역사적 장소였습니다. 이곳을 1969년 대주주였던 서 씨의 외동딸이 6천만원이라는 헐값에 롯데측에 팔아넘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시가는 5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었기에 주주들은 길길이 날뛰었고 소송을 걸었지만 결과는 가볍게 패소. 당시 절대적 통치권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해당 장소에 서울의 명물로 대형 호텔을 짓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외자유치와 관광사업 육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던 시기였기에 재판에서는 롯데의 손을 들어주었겠죠. 당시 아서원은 화교에게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화교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사건입니다. 이후에도 화교 견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의 참정권, 무역업, 임대사업을 금지시키고 부동산 소유도 엄격히 제한했으며 한국인 운영 밥집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중국집에서는 쌀로 된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죠. 심지어 가격 또한 통제하였습니다. 다방면으로 규제를 받던 화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외국인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영주권 제도까지 시행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현지에 와서 화교는 약 5만에서 7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많은 이들이 귀향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죠 그들이 핏줄로 알려진 유명인들도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연복 셰프, 가수 주현미, 배우 하이라, 오리온 그룹 담철군 회장 등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뜨거운 감자였던 강원도 차이나타운 문제 앞서 언급했던 문화 침탈까지 아직도 말 많고 탈 많은 중국 그리고 화교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교가 정착하지 못한 나라라는 타이틀이 자칭 대국의 눈에 거슬리는 걸까요? 갖지 못한 것은 더욱 욕심나는 것처럼 말이죠 꺼려야널 갖겠다 해 앙. 다른 나라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은민국에선 어림도 없다 이 놈들아 어이 몰라그라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